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 한국 고대사의 시작을 세간에서는 단군조선이 있었다가 기자라는 중국계가 들어가서 먹었고 그 후로 수백 년이 지나서 위만이라는 중국계가 또 들어가서 조선을 운영했다고 한다. 그런데 앞서 여러 사료에서 봤듯이 위만조선이라고 하는 지역은 요동지역, 즉 오늘날의 요서지역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국사책은 기자조선을 인정하지 않고 단군조선에서 곧장 위만조선으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위만조선은 한반도를 장악한 위만조선을 말하는 것이다. 조선사대부들이 그렇게 삼겼던 기자는 왜 교과서에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일까? 기자가 한국사람들에게 유명하게 된 경로는 이와 같다. 고려 숙종 7년에 예부에서 기자의 무덤을 찾아서 제사를 지내자는 건의가 수용되면서 대대적으로 기자 무덤을 찾는데 이 동네에 없었던 기자의 묘를 찾을 수는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00년 후 몽골 간섭기에 이르러 평양의 가짜 기자묘를 만들고 사당을 세워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사대주의가 폐륜적 수준이었던 조선 우주학자들은 오지도 않아서 없는 기자의 궁전과 우물, 기자전을 만들고 중국 사신이 올 때마다 이 나라가 기자가 다스리던 나라라고 자랑하였다.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도 기자가 평양에 왔나 보다 이렇게 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그럼 실제로 기자가 평양에 왔었을까? 기원전 1122년에 주무왕이 기자를 요동에 보내가지고 네가 세력을 형성해라. 네. 지금부터가니 기자조선이 돼요. 음. 그러니까 많은 지금 국봉에 뭐 북봉에 북봉에 빠진 학자들은 기자조선을 굉장히 무시해.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음. 뭐 우리 고조선을 타고 통치했다고가 되니까. 음.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중국도 없었고 한국도 없었고 그냥 땅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기자는 정작 중국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기 송미자세가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두예는 양국 모현의 기자의 무덤이 있다. 이곳은 오늘날의 하남성 상구시인데 실제로 이곳에 아직도 기자의 무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기자를 동이 출신이라는 이유로 썰렁한 벌판에 방치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한국 사람이라고 홀대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저렇게 중국 사람의 통치를 받았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에 우리가 기자를 기자조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알고 있는 그 근거는 이러하다. 사마천의 사기 공기자와 조선 기자를 조선에 봉하다. 전부의 조선국지 조선이 세 종류가 있다. 하나는 당군조선이고 하나는 기자조선이며 하나는 위만조선이다 라고 하였다. 고증에 의하면 기자는 조선의봉한후 41대를 전하여 왕준에 이르렀으며 무릇 928년이었는데 위만에게 나라를 잃어버렸다. 기준은 한나라 땅 금마군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나라를 세우고 한왕이라고 했다. 또 200년을 전하다가 고구려를 병합하고 신라 백제를 겸하여 소유하였다. 이 기사를 가지고 하는 얘기들이다. 기사 실존설을 믿는 사람들의 주장은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인 기준이라는 이름의 준왕이 위만에게 밀려 남아에서 진을 세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준왕, 그러니까 기준이 한왕이라 자칭했다고 한다. 이 한왕이 마한왕으로서 김부식의 삼국사계도 등장하고 온조왕에게 멸망당했다고 한다. 여기서 집중해야 할 점은 마한왕이라고 한 것이 김부식이 생각하는 마한의 위치와 현재 식민사학계가 비정한 마한의 위치가 다를 수 있다는 점과 7세기까지도 행해진 여러 신들과 기자에게 제사를 지냈던 고구려인들의 인식 속의 기자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기자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자료와 구전을 그대로 전수받아 온 고구려인들이 섬긴 신중 하나인 기자는 실제로 어디 출신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수 없다는 것이다. 기록물 여기 쫙 나옵니다. 어디에서부터요? 은나라, 주나라부터 한나라 때까지 했습니까? 사슬을 싹 뽑아가지고 논문을 냈는데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자에 대한 기록이 갑자기 얻었습니까? 초기 한나라, 주나라, 은나라, 주나라 때는 기자에 대해서 뭐 기자 조선 이런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기자가 언급된 정도가 돼요. 나오는 내용이 이 정도입니다. 한나라, 은나라 시대 그런 기록에 나오다가 없다가 약 3, 400년간 기록이 없다가 언제 갑자기 기자가 쏟아져 나오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한나라 때 109건이 나옵니다. 요건 어때요?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자에 대한 내용이 뭐 별로 없다가 갑자기 한나라 때 기자에 대한 스토리가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져요. 어디까지요? 완벽한 성인 기자에서 조선의 기자조선까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이거 얼마 돼요 기자조선을 외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예, 왜? 문헌이 증명해주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기자조선을 어떻게 사실로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가르칠 수가 있을까? 한국을 무조건 식민지 역사로 만들기 위해 쓰고 싶어 죽겠어도 못 쓰는 이유가 다 있는 거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는가? 식민사학이 국뽕이라서 기자를 안 다룬다고. 식민사학이 기자를 쓰려고 해도 도저히 될나야안 되니까 못 쓰고 한사군의 위치를 왜곡해서 평양을 식민지로 꽉 잡고 있는 건데 식민사학자들이 국뽕이라서 기자를 안 써? 세상에 별, 별 사람들이 다 있다더니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또 이번에 처음 봤어요. 아, 이완용도 국뽕입니까? 자치통감 권21에서는 반고의 한서를 이렇게 인용하였다. 현도와 낭랑이 기자의 봉지이다. 앞서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팽고또 패고 가루가 될 때까지 뺄 거니까 계속 말씀드릴 건데 사군의 위치는 고대의 요동이다. 즉이 말은 기자의 봉지는 고대의 요동 그러니까 오늘의 요서라는 것이다. 인용을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옛날의 기자는 조선 그러니까 요동조선에 있었고 그 백성을 예의를 가지고 가르치고 밭 갈고, 뇌치고, 질상을 하게 하며 백성들을 위해서는 여덟 주목의 금령을 두었는데 죽이면 그 당시에 죽여서 갚고 다치게 하면 곡식으로 배상하고 도둑질을 하면 남자는 정모라여 그 집에 간호가 되며 여자는 비로 삼고 스스로 대속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 사람에 오십만으로 하며 비록 면하여 민이 되어도 풍속에서는 이를 수치로 생각하고 시집가고 장가들기는 하였지만 파는 일은 없었다. 이리하여서그 백성들은 끝내 도둑질을 하지 않으니 문을 닫는 일이 없고 부인은 곧고 믿음성이 있어서 음란하지 않았다. 그 전야에서는 변두로 먹고 마시며 도읍에서는 잘못 관리를 본받았는데 왕왕 배기로 먹었다. 군에서는 처음 통해서 관리를 데려왔는데 관리들은 백성들이 문을 닫거나 감춰두지도 않는 것을 보았는데 고인, 그 그러니까 장사꾼으로 갔던 사람들이 밤에 도둑이 되자 풍속은 점차로 더욱 야박해져갔다. 지금은 금법을 범하는 일이 자칫 많아져서 법이 6십여조목에나 이르렀다. 귀하다 할 것이다. 어질고 현명한 사람이 교하여 그러나 동의의 천성이 유순하여 다른 세 곳에 밖에 사는 사람들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공자는 도가 실행되지 않음을 애도하고 바다에 뗏목을 띄워 구위에 살고 싶다고 했으니 있음직하다. 그런데 한서를 쓴저반공은 누구인가? 사마천이 사기에다 조선에 한사군을 설치했다고만 쓴 것을 가지고 낭랑이니 임둔이니 현돈이하는 한사군의 이름을 최초로 기입한 생구라필법의 대가 아니신가 그래서 그 이후로 한사군의 저 이름들이 정설처럼 되고 최근에 일제강점기에 와서는 일본 관학자들이 그것을 한국 역사의 정설로 못 박아버렸던 것이 아니겠는가 생구라필법의 대가인 반구가뻐가서 저렇게 쓸 정도면 조선의 그 문화는 심히 창대하였을 것이다 또한 반구가 말한 저 풍습과 법은 기자가 맞는 것이 아니고 본래 조선의 풍습이다 기자조선이 시작된다고 써있는 BC 1046년보다 236년 전 고조선 22대 색부로당군 제위 4년에 시행되었다고 한탄고기가 말한다. 너희 사마는 위로는 천신을 받들고 아래로는 묻 백성을 맞아 잘 교화하라며 금팔조를 선포하고 예절과 농법, 옷만 드는 법, 활쏘기는 물론 글자까지 가르치다. 다시 위치로 돌아오자 사료에 의하면 기자는 어디에 있다고하는가 요동조선에 있었다는 것이다. 일단은 사료에 근거하면 명백히 기자는 요동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봐야 할 것이 다 과연 요동조선에라도 있었다는 것이 사실일까 하는 점이다. 실제로 요령성, 산동성 부분에서 기자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들이 출토되었고 그 유물들로 보아 기자는 확실히 그 지역에 있었고 그 나라에서 힘있는 사람임에 분명하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다른 사료에서는 기자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기색은 기자의 기는 국가의 이름이며 자는 자귀의 명칭이며 기자의 이름은 서역이다. 때묻지 않은 아주 구체적인 기사를 사기세근이 전하고 있다. 이것으로 봐서도 기자는 기라는 나라 즉 기국의 통치계급인 인물이다. 걸출한 학자인 윤내연의 해석을 빌으면 이렇다. 기국은 상나라의 제후국이었고 기자는 그 기국의 지배계급이었다. 최고의 지배자였다면 기자는 기국의 완이었을 것이다. 또한, 기자가 온 것은 오늘의 하북성의 노룡면이지 평양이 아니다. 백번 당부에서 만주의 평양이라고 할지언정 한반도의 평양은 될 수가 없다. 기자 조선 이야기를 정설로 못 받기에는 사실 문제가 너무나도 많고, 시민사학자들이 괜히 건드려서는 자신들이 작전을 펼치는 것에 있어서 죽을 게 하나 없어서 그런 것이다. 한마디로 기자를 인정을 나야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식민사학자들이 국뽕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뭘 어떻게 보고 그렇게 해석하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학자와 책을 잘 선택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다